음,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시고, 모든 사람이 건강한 수면을 갖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신데요.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건, 그, 빌보드 차트에 유명한, 네. 방탄소년단도 사용한다는, 이 양압기. 네, 이 양압기들에 네. 네,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요. 양압기란 무엇인가? 양압기는 네. 어떻게 쓰는 것인가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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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압기가 뭐예요? 근데 양압기는 양압과 음압의 차이 아시죠? 음압 하면은 음. 빨아나는 거죠 아양 네. 그리고 음 응. 네, 그거 그렇죠. 말씀하신 거죠? 네. 플러스 마이너스? 음압은 빨아내는 거고 네. 양압은 불어내는 네네네 네, 네, 네, 그래서 네. 공기를 불어넣어서 음. 이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음. 해주는 게 양압기입니다 그러면 양압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음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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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아. 이렇게 쳐지니까 그 틈이 아. 생기기 때문에 예, 예, 예. 어, 그래서 코골이나 무흡증이좀 네.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네, 네. 옆으로 자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. 아 네. 저도 요새 어깨를 다쳐갖고 네. 한쪽 어깨를 이렇게 잡으니까 어깨, 어, 어깨가 어 너무 있어요. 아파요. 네. 그러니까 그게 장기간 되면 네. 목, 어깨, 허리, 골반 다 내려가는 거죠. 그래서 아. 코골이 고치려다가 음. 뭐 고치는 것도 아닌데 코골이 음. 좀줄여보려다가 음. 골병된다. 아. 볼 수가 있네요. <웃음> 네, 네.